자 이제 커브 포럼 오브젝트 설명할게요. 예,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뒤로 돌아가는 거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개념인데 아,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자 리빌드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길이 주고 앱을 10번 눌러서 얘를 제가 복공면을 해줄게요. 이는 더블 딥 커브, 더블 딥 커브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제가 이러한 서클 하나 만들게요. 자, 일단 포지션 먼저 갈게요. 포지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갖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라이너가 뷰를 굉장히 많이 탔어요. 포스펙트이냐 탑이냐, 프론트냐 근데 이게 지가 알아서 찾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커브젝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은 뷰가 틀려도 자동으로 타고 이렇게 프로젝션 돼요. 저 밑에 있는 서클이 만약에 휘어진다. 비스듬이 있으면. 해보죠. 타운으로 되는 건가? 그렇죠. 그, 그래, 그대로 되는 거죠. 마지막 타운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걸로 프로젝션 되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되면 음. 이 상태로 프로젝션 되는 거죠. 해보죠. 자. 프로젝션. 같은 동그라미의 원리인데. 네. 그러니까 프로젝션의 음, 그러니까, 개념을 음. 형이 음. 이해하시면되는데 프로젝션은. 쏟다는 거예요, 쏘다. 네, 네. 그러니까 쭉 간, 소, 어떻게 형태되면 쏘서 투영시키는거죠.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요, 이거를 제요 뭐라고 하면 이제 풀 해볼게요. 풀. 풀은 이제 미는거거든요. 보시면은 어, 서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어? 이렇게 됐죠? 좁아졌죠? 좁아졌죠? 왜좁아졌 풀, 풀, 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위로 더 올렸어요. 자 위로 더 올렸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선택하고 어. 더 작아졌죠 다시 그 다음에 얘를 제 밑으로 내려볼게요 내리면 이제 좀더 크게 폴폴되는거죠 밀어지는거죠 좀더 커졌죠 네. 그니까 러그 상단성만 알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보자는거죠 자, 선택하고 F10번 누른 다음에 이제는 거꾸로 시켜보자는거죠 떡꼬데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풀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지 보죠. 어, 이번엔 커지나요? 자, 더좀더 더 위로 올려볼게요. 자, 리메시 시켜주고요. 다시 풀어서요 어, 이번엔더 길어지면서 커지네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은이 거리랑 이오브젝트 공유 값에 적응해가지고 이게 투영된다는 걸알수 있죠. 상대적으로. 네. 투영되는데 왜 이렇게 작아지지? 어, 여기 보면은 지금 노멀 디렉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프로젝션은 그 탑뷰에서 그냥 밀어내는 거라고 하면은 이 노멀 디렉션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노말디렉션이 이렇게 존재하잖아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 e c t i 가 커브를 r m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n normal direction, normal direction. normal direction, n o 아, 그, 그, 그 결국에는 뭐? 프로젝션은 똑같이 아, 미는거고 아, 프로 그 아, 같은 경우에는 서브의 아, 공률까지 맞춰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 같은 상대적으로 오그라들거나 늘어나거나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차이점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돼뭐 심오한 거없어요 뭐 심오한 게 없진 않겠지만 찾아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게 프로젝션이고 얘는 뭐냐면 은말 그대로 엣지 추출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엣지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엣치죠 음, 얘는 음, 보더요 보더. 이게 보더. 보더죠, 딱 보면은. 어, 얘는 뭐냐면은, 어, 그, 페이스, 그, 페이스 보더라고 아, 해가지고, 똑같은 개념인데 음,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에, 아, 그러면 이렇고아 어, 를 조인보다 유니온 개념으로 가야죠. 음. 유니온 개념 왜냐면 여기 합칠 거니까 유니온 개념으로 간 다음에 이면 자체를 제가 코플러를 너 합쳐줄게요. 음.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코, 이, 이, 이건 면에 대한 보도를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아, 지옥게요.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 그 내가 선택한 선택한 아이솔렉션, 아이솔 아이소 커브가 추출되는 거죠. 얘도 어, 추적하고 어, 얘가 어, 그 로프트하면 되죠. 잠깐만. 그 옆에 있는 거? 네. 아,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전화왔나요? 참? 안보이요 아. 참. 차키 저한테 없는데? 아 저한테 있어자 먹지 <웃음> 말고 자 이제 이거,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그 커브에 내가 야후나인 추천하고 싶다 할 경우에 제가 V 디렉션으로 추천하고 싶다. V 디렉션 그러면은 얘를 추천이 돼갖고 다시 또아봇 합니다. 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니면은 선택해가지고 보스 디렉션을 했을 때, 보스 디렉션. 네트워크사터 <웃음> 뭐 맞을게. 때 때. 그죠 그런 어떤 그 건물의 형태를 이렇게 예. 볼륨을 다 잡아놓고, 예. 예. 예. 저걸 가지고 평면 잘널을 이렇게 되겠그렇 되고, 근데 평면을 자르다기보다도 더큰 와꾸 같은 개념을 접근해서 아, 평면 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다, 다 잘려 있는 상니까 디테일이 네, 들어가는 편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호스트 서피스. 그러니까 아마도 기존의 서피스에서 커브에 맞는 라인을 추출할 수 있다. 응. 응용은 이제 형이 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은 아이스 커브 자체를 갖고 온 와이어 커브 자체, 이스트랙트 와이어. 네, 결국에는 이제 더한 네. 단계 더한걸더 나아간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되게 중요해요. 브랜드 퍼펜드큘러 되게 중요한 건데, 얘는 뭐냐면은, 일단, 박스 하나 그리고, 스트로드 시키고요. 아다 지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밑으로 해가고좀 이렇게 뺐어요. 자, 이렇게 공간이 생겼죠. 그럼 얘를 브랜드 할수 있죠? 거의 브랜드예요 네. 아니면은 매치시켜야 되면 얘두 개가, 형태가, 변형이 될 거고, 그건 필렛도 안 돼요. 필렛이 되려면 두 개가 딱떨어져 하고 필렛은 하나의 고유의 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어, 프리면은 아니죠. 자유자유공연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뭐트레일이든 뭐든 하려고 러면 가장 중요한 게 라이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서피스 각각의 명령어, 예를 들면 트레일 원네일, 리볼브, 네트워크 서피스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얘기죠 환경이 조성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은 거기에 맞는 커브들을 추출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커피 핸드 클러 그래서 얘를 잡고 이 중간에서 이 중간으로 추출되죠 예. 네. 그래서 끝점에서 이 끝점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은잘 보세요 여기 선택하고 어, 여기 엣지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 엣지 선택하고,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면 제대로 나오는데 <웃음> 여기 엣지를 선택했죠?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 엣지를 선택해서 여기 클릭하면 다 이거 꼬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커브를. 그 커브를 조금 네, 더 부드럽게, 뭐를 네. 하 할까?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잡고, 스타트 점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커브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좀더커브를 선택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다가 뭐 하면 되냐면 인설트 낙해진 데도 나온다. 낙해지고 낙이 들어갔죠 아,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그 s h i f 키 누른 거예요? c t r 키 누른 거예요? 그렇죠? 이런 프로 파일이 아, 커브가취출되었어요 그럼 얘를 트레이로 돌려보면 되죠? 자 투레일 선택하면 항상 첫번째 레일, 두번째 레일, 그 다음에 색천 프로파일 저거... 아, 이런식으로 들어간다는거죠 <웃음> 이게 시작 그래서 이게 되, 되게 약간 중요해요 왜냐면은 환경을 조성하는게 있어서 아주 쉽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 같은 경우는 뭐 뻔하죠 이런 오브젝트 하나 게요 라이너가 어떻게 보면 참, 면참잘되있어요이고게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요. 엔터쳐 주면은, 교차장 프로파일딱 나와요, 이렇게. 음... 다아서강략하죠그지그 음...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폰터. 잘라요안 봐도 아시죠? 그래서 복잡한 오브젝트도 상관없어요. 다 잘라줘요. 이렇게 잡고, 폰터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을 이렇게 이동해 주는 게 편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 간격으로 잘라라. 10 음. 응. 간격으로 쳤다는 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음. 레이어를 바꿔놓잖아요. 음. 바꿔놓고 폰타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5강형으로 잘라라. 오강적으로이 레이어로 자동으로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나눠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굉장히 강력하죠. 이런 것들은 질지를더 신경을 요 옛날에 는품질를 쓰는 경우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썼다고. 자 어쨌든 자 섹션 같은 경우는 선택해가지고 잘라준대요. 주 예, 그렇죠요 엄청 정확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최 단거리 찾아주는 거고 최 단거리 커브의최 단거리 찾아주는 거한번 해보시면 알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실루엣 같은 경우는 전 이거 그때 공모전할 때가 많이 썼거든요. 그쉐이거지 같은 거예요? 그마 맞아. 그리고 어떤 음. 어, 공률이 길낼 때, 살이 길, 살이 다가 아, 그거는 그냥 포지션을 쏘면 되 포지션도 쏘면 되죠그 차를 예. 위해서. 아, 이거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잠시 만요 약간 좀 다른 게있는데 일단 빼놓고, 또. 이렇게 오브젝트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실루엣 선택한 다음에 쭉 만들어주고, 엔터를 딱 치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죠? 음. 아웃라인, 실루엣이 이제 추출된거죠. 음. 이쪽에서 보는 라인이 제가 보는 라인에서 추출 저희 원도 그렇고 실루엣이 추출이되는거예요 추출이 어쨌든 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커브인데 무슨 커브냐 프롬 오브젝트 j e c t 예. 그래서 지금 요거랑 같이 가는게 뭐냐면 요거예요그 Make2D, 되게 미스거든요. 예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부터 딱 클릭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커렌트 뷰 하게 되면은, 이 커렌트 뷰가 이제 나오는 건데, 뭐 히든 라인이나 점선, 어떻게 표시할 까다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처럼 다 나와요. 그래서,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 뷰가 딱 나오는 거예요. 평면으로. 예. 응. 응. 눌러가지고. 그니까 러 이게 다이어그램 같은 게 이렇게 나오네요. 제 거, 아시죠? 이렇게 막, 물속에 있는 걸가할 때. 이걸로 다이어그램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항상 영커0서 시작되는데 예를 들면은 저걸 내가 보는 방향에서예 지금 일부러 진짜 이 방향으로 픽스를 쳤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도 나오죠. 내가 보는 방향 45도 방향 그다음에 정면도 평면도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선택 하가지고 보면 여기 있잖아요. US냐 유럽이냐 뭐 시플레이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히든 라인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거죠 히든 라인도 뒤에 점점 선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나오게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제 아웃라인은 아웃라인인데 얘는 서피스고요 넛스 넙스, 넙스 오브젝트고 얘는, 메쉬 오브젝트 아웃라인으로 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메쉬로 바꿔야 되죠. 메시로 바꾸면 끝이죠. 한 다음에, 얘를, 메시로 바꿔주면 되죠. 메시 바뀌었죠. 메시 바뀌었죠. 이 메쉬죠. 메쉬죠. 메쉬죠. 메쉬죠. 얘를, 얘로 만드는 거죠. 지금, 방금 아웃라인 나왔죠? 네, 아웃라인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그 거죠. 맥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그, 그죠. 메시 아웃라인을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죠. 그리고 u 위는 아까 설명드렸고, 이거는 이제 뭐, 보시면 뭐, 포인트 카라우드 슬랙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익스트 포인트 같은 경우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컨트롤 Z도 좀 돌려볼게요. 예를 들면은, 그죠 F10번 누르면은 컨트롤 포인트 있죠. 얘를 뜯어낸다는 거죠. 컨트롤 포인트 네. 컨트롤 포인트를 활용어떻게이 네. 포인트를, 포인트를 가지고 또 뭔가를 많은 면을 만들 수 있고 이컨트롤포인트 분석 툴의 시작이거든요. 이 포인트들이 그 맥스랑 같지 않게 아노는 포인트에 대한 많은 의미를 <놀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갖고 분석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고 따로 거 응용할 수도 있고. 저 포인트에 좌표 잡혀 값은 추천을 했습니까? 당연히 있죠 원안시스에 가보면은 음. 여기 보면 은스와이면 지금 잡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이건 이제 그라오프하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음. 나오죠? 이이컨마 이 있다는 거죠. 그그저 전체 타 선택해가지고 엑셀로 이렇게 차가 나왔어요. 그러, 그렇게도 가능해요. 이거는 이건 아예 엑스포인트를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게 있어요. 음. 엑스포트 해가지고 하면은 이 엑셀 파일인가 음. 그 그러면은 아니면 그라스업에 그게 있어요 저는 다 까먹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포인트가 XYZ로 쭉쭉 다 나와요. 여기 여기 음. Csv. 이걸 하면 오브젝트 프로페티가 딱 나오는거죠. 시원하게 적은 포인트도 적게 뽑아야 되나? 그렇게도 가능한 상대적 포인트도 필요하고 핫도그 프로 웬만하면 다 지원이 된다는거죠. 이렇게 해서 커브 프롬 오브젝트는 여기까지 마무리지을게요자 이제는 그... 어딨어? 어, 어나니스스 부분, 어나스스 부분인데, 굉장히 가공할 만하죠. 사실, 맥스도다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 그, 그게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오브젝트 생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니까, 그니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니까 그러니까 같은 정보를 갖고 생성한 데 있으면은, 당연히 네. 생성을 하는 거고, 그냥, 같은 정보를 갖고 그냥, 그거에 대한 프로퍼티를 배출만 하면은, 그게, 우리한테는 어나니스스가 되는 거죠. 같은 정보를 가지고. 그잖아요. 예를 들면은 스캐터 같은 경우도 오브젝트를 분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거기뿌리일주 있는 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분석된 정극값만 우리한테 보여주면은 리턴해진에는 우리는 그거 분석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 모든 쓸데트로 분석다 해요 사실 라이너와 통해 더군다나지 이렇게 더 많이 지원이 가야 되는 건데 자 봅시다 면이 있으면 우린 저번에 세팅했잖아요 프롬파티에서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녹색으로 나오잖아. 이게, 노말 방향을 네. 볼수 있다는 거죠. 여기 플립하면, 플립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죠 플립하면 다시,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디렉션 같은 거보면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왼쪽 클릭하면 원하는 디렉션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음. 오른쪽 클릭하면 그냥 면을 뒤집어주는 거죠. 오른쪽 음. 하면뒤집어줍는 거. 그러면은 왼쪽 클릭과 오른쪽 클릭이 있죠. 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잘 보세요. 음, 제가 애들 들면요. 어. 어, 그냥, 그냥, 그냥. 해놓고 그냥. 자 왼쪽 클릭한 다음에 제가 이쯤 딱 찍을게요. 이쯤 찍었어요? 그럼 어디죠? 지금 팔 콤마 주 컴마 0이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지금 이 포인트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왼쪽 버튼 클릭하고 오스냅을 포인트로 잡고 포인트로 딱 클릭하니까 54, 4 5,0이죠 네이 포인트에 아니아니 아니, 이건 이 포인트에 절대 잡힐 값이예요 xy-t 네. 말이 되잖아 요 x y 렇게 나오는게 네. 근데 잘 보시면은 어, 이번에도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UV 코디네이션 나오죠, UV 코디네이션이. 거는 2차원 좌표계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오른쪽 버튼을 딱 클릭하니까, 서피스 선택하라고 하죠, 먼저. 이 서피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 선택하라고 하죠. 이 포인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25랑 15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서피스에서의 25, 15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서피스 좌표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포인트를, 포인트를 여기 시작점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되게 중요해그라소프나이렇 패널라이징 들어가면은 계속 나오는 자, 저거거든요. 개념이거든요. 이 패널의 시작점에 찍어 놨어요. 다시 오른쪽부터 클릭하고, 이면 선택하고, 여기 찍은 순간 0,0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시작이니까. 자그 다음에 제가 요 끝에를 한번 찍어볼게요. 오른쪽부터 클릭하고 면 찍고 요 끝에를 찍으면 은이 끝점이 나오겠죠? 아이 패널은 202와 818의 uv 값을 다진거예요 근데 대부분 의 패널라이징을 할때 스크립팅이나 이런거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항상 리패널마타라이징을 해요. 그러면 리패널마타라이징을 해서 선택한 다음에 엔터 쳐주고 U 도메인의 시작은 0으로 주고요. 그끝이 1. V는 0, 끝이 1. 이렇게 0101다 세팅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패널이, 예를 들면 내가 이 패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끝점이 몇인지 아세요 UV 값에서?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0101로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 미 m 값이 0이고, 맥시 m 값이 1이면은, 가운데는 뭐예요? 0 5잖아 가운데 쪼개면 계속 무한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패가 패널 어떤 패널이든 간에 0에서 1도다 리셋해버리는 거예요. 원래원래 아, 패널이 10m, 25m인데. 아, 필요 없어요. 필요 게 그냥 네. 0으로 해버려요. 어. 그러면은 거기서 패널라이징 할때뭐 열등분 할 거다. 그러면 0에서 1을 아. 안에서 디바이드 시켜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음. 되시죠? 그렇게 해서 UV 값을 세팅, 리셋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면이든 간에. 그래서 지금 형이 바탕화면에 만든 요것도 지금 결국엔 요, 그, 그 로직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야지 컨트롤 하기 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음, 받아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음, UV에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UV, UV, 그러니까 지금, 왼쪽 클릭하게 되면 XYZ에서 포지션에, 그 포인트에 대한 위치 값을 알아보는 거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의 서피스 위에, 어디에 그 서피스 음, 위치에 대한 UV에 대한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은, 이거는 음, 이제, 음. 어, 예, 네, 왼쪽 클릭하면은 길이를 재주는 네. 거죠. 어... 202까지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른쪽 클릭하면 도메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도메인이, 이제, 뭐 영역, 이런 네. 뜻이 있는데. 네. 저것도 왜냥0이 되는 거예요? 그냥 1로 잡수 있으면. 뭐요? 저 길이를, 이게 50cm 길인데. 이렇게, 어분할할 위해서 그냥 1. 이거는 1이다, 그냥. 나도 아... 아... 그날 수 없을 거에요? 그렇게도 할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에요 맞아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 은잘 보세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UV 도메인 이 나오죠. u u 같은 경우 0부터 67이죠. V 같은 경우 0부터 43이죠. 우리 아까 0에서 0에서 1, 0에서 1 바꿨죠. 이거는 0, 1, 0, 1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오른쪽부터 클릭을 해주고, 도메인을 재 010이 나올 거라는 거죠. 010이 나오죠. 예, 아... 보세요. 아까 그 010을 다시 만들어주는, 리턴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파라마테라이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그 명령을 갖다 했던 거. 리파라마테라이즈. 아, 그 그래. 리파라마테라이즈. 네. 아. 그러니까 파라마터를 다시 이제 적용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0, 10, 0, 10 했으면은, 이 도메인을 확인하잖아요. 오토포트 클릭해서 도메인 화, 확인하려고 하면 0에서 10, 0에서 10 나오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어니시스 해이라는거예요 얘는 디스타스해주는거죠 길이 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냐 그럼 4 3 m 리턴 되고요 얘는 앵글 재주는거죠 얘는 뭐냐면은 지금 그라디 u 스랑 커브의 척 값을 리턴해 주는건데 보면은 자 이런 아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 클릭하면, 라디오스 값을, 이렇게 유틴, 주죠 음. 하면은, 지금 뭐, 라멘터 55고, 그 다음에, 라디오스는 2 7이다 라고 나오죠. 아닌데. 그리고 이제, 아 어, 미안해.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커브의 축값이죠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얘를 선택해주면, 커브의 축값이 나오죠. 클릭을 딱 하면은, 잠깐만요. 앞에서엔터딱 쳐주면은, 그 값이 나오죠. 잠시만요. 마 이렇게 마크를 시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크 시킬 수도 있고요. 커베츠 값을 추천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뭐, 면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면에 대한 커베츠 값이죠. 바운스는.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인 5.0은, 5.0은 이 컵의 츄 값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보시면 뭐냐면 이거예요. 그쵸? 지금 별 변화가 없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일단 제가 늘려줘 볼게요. 스케일. 자, 이런 식으로. 디테일 넣어주 지금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 수직, 수, 수직한 점이라는 거죠. 여기가 가장 공률이 큰 값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가장 수직하고, 이렇게 커벨첩 브 값이 나와요. 라인 5.0에서는 얘를 디스트 해가지고, 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거쓸 수도 있죠. 커벨첩 브 값을 분석하는 거고. 이건는 커벨첩 값을 보여주, 그러니까 커벨 값이 몇인지 보여주는 거고, 얘는 그 시각적으로. <웃음> 사실 얘가 또, 얘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뽑아주잖아요. 딱 찍으면은 45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갖고 뭔가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게 오케이 하면 저렇게 하시안 돼요. 라인은 5.0에서는 있어요. 아, 그, 그, 그 시각, 적그 네. 라인을 추출해보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런 게 있고. 그다 지금 컨티뉴티에 대한 분석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좀 재밌어요. 그국에는가 이렇게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를 엑스로드시키고 주 다음에 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아까 그커브를 추출하는 거에서탄젠시를 시작점을 잡고 얘를 탄젠시를 잡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둘다탄젠시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제가 커브의 초 잡을게요 어제 커브의 초 잡았어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러니까 그, 컨티니티를 이제 알아보는 건데, 여기 커브를 선택하고, 이 커브를 선택하니까, 지2라고 나오죠. 네. 아시오? 선택해가지고, 얘랑, 얘 하니까, 지기 g 라고 나오죠. 이게 명확한 이그잼프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커브에서, 제가, G1, 어, G1, G1을 잡고 들어갔어요. 다시 또 이번에는 G4, G4 잡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탄젠 커브의 컨티뉴티를 알아볼게요. 컨티뉴티가 뭐라고 그랬죠? G0, G1 혹은 포지션 탄젠 시 커브였죠. 그렇게 나가는 공유값의 순서라고 음. 말씀드렸죠? 선택하면 G1이 나오죠? 다시 그다음에 G2가 나오죠? G2, 그러니까 G, G0, G1, G2, G2 이상은 다 G2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마이크는 G 이렇게 한번 해보죠. 시작은 G2로 G2로 가고요. 끝은 G1으로 가보죠. 그래서 시작은 G2로 오고 시작은 끝은 G1으로 오고. 여기서 쳤어요. 여기는 G1이 나왔죠. 예. 네. 그리고 여기는 G2가 나왔죠. 그럼 한번더 해보면은 요번에는 끝점을 g0로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얘랑 얘는 g0 나오죠. 얘랑 얘는 g2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리턴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커브, 커버 뭐, 커브의 디비에이션, 얼마큼 커브가 떨어져 있냐를 분석하는 거고, 이거는 뭐, 보면 알려 지금 뭐 면적, 부피, 뭐 이런 것들 다 대주는 건커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공유값이 얼마큼 서피스가 잘 돌아가냐, 그래서 그 서피스에 대한, 어떤 그, 뭐 화면을 캡쳐해가지고 클립보드에다가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런 두께라든지, 뭐, 포인트의 리뷰에이션,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보는 게 커브에처, 음. 어나니시스, 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인바이러먼트 맵을 씌운다던가, 아니면 뭐, 지브라를 준다던가, 지브라를 통해서 본다던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또 만들어보죠. 이런 면이 있고, 제가 리빌드에서 <웃음> 리빌드 해가지고, 아, U, V로 간주했을때 U 방향을 한10 정도 추가해 볼게요. F10은 누르고, 이 부분은. 그러면은, 리메시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렇 나오죠. 여기 여기 공유값 없죠. 음. 여기부터 공유값 생기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음. 한번 보죠. 어, 한다음에서딱 치니까 음. 지금 음. 이 스타일이 음. 뭐가오시안이나메인이나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음. 음. 음. 가오시안으로오토레인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유값이 막 저도 명확하게 이거를 그래프를 읽어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웃음> 보시면 은 여기 지금 공유 값이 없는 거죠. 공룡 값이 없으니까 0으로 나오는 거고, 얘는 지금 만약 에 이거를 내가 더 세게 주면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상대적인 포함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그 값이 나타날 때는 <웃음> 여기가 가장 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고, 이 압축이 되는 부분과 늘어나는 부분들이 구속해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준 공유할 때. 그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말 그대로 환경맵을 다 씌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경맵을 씌워서 보는 거죠, 공유값이 아까 했었죠? 얘는, 얘는 이제 지브라를, 그러니까 줄무늬, 줄무늬를 쭉, 이렇게, 얼룩말이죠, 얼룩말? 얼룩말 줄무늬를 통해가지고 공값을보 거죠. 얘는 지금 공략이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쭉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디스플레이니까, 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서 붙는, 뭐, 얘는 이제 장면 안에서 배드 오브젝트가 있냐, 좀 세진 오브젝트, 라이너가 막다운되는걸볼수 있거든요. 음, 음. 그때 얘를 클릭하면은 좀 애들 특히 과제 내서 음. 배드 오브젝트 클릭하면 막 이상하게 억지로 만드는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음, 그런 음, 것들은 필요 네, 추출, 자동으로 추출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뜯어내가지고 다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오브젝트를, 특정 오브젝트 선택해가지고 얘를 체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예. 네. 음, 음. 유효하다. 라고 되어있죠 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뭐 이런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원한 스위스에서 요게 좀 중요한 핵심인데 진짜 중요해 여기까지고 면좀 고급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제 그렇다고는 요런 문제에 빠져요 좀 하다보면은 학생들이 요런 문제를 해요 아... 자 예를 들면은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반만 근데 예를 들면은 뭐뭐 뭐 블렌드하게 되면은 좀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로프트를 할게요 이면 이면 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모델링이. 근데 난 여기까지 딱 끊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네, 그까지 워.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딱 끊고 싶다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엣지 툴로 해서 엣지를 쪼개줘야 돼요. 스프릿 엣지랑 머지 엣지 있죠 왼쪽 클릭을 하고 선택한 다음에 한이 이 정도 뭐 스냅을 걸면 되니까 선택하고 왼터딱 하면은 이게 지금 하나의 면이고 하나의 오브젝트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로프트하게 되면, 거기 엣지 안에 흠겨져 <목소리> 있어요, 이렇게. 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도, 이렇게도 자를 수 있죠? 그죠? 반대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은 머지가 돼요. A, B, 혹은, 버스, 혹은, 올, 하면, 다, 하면, 다시, 로프트를 하게 되면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엣지 툴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 엣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브젝터 이렇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 더 네, 지금 제가 각각 오브젝트다 선택해서 컨트롤 J를 누르는데 이거 유니온이 될까요? 안될까요? 조인을 해야될까요? 유니온을 해야될까요? 조인 네, 그쵸? 그렇죠. 왜냐면 유니온은 솔리드의 솔리드관계이기 때문에 조인을 하고 레드 클릭한 다음에 프리 서핑 선택한 에이딱 치니까 지금 메이크 데이치. 해치. 열린 에이치가 유에치라는거죠그 네. UH. UH. 다음에 해치, 모든 에이치는 유에치고자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애지를 쪼개볼게요. 다쪼개는 것도 보여주죠. 아니, 없었다고 하면, 이게 쪼개지는지안쪼개는지 안, 안 모르잖아요. 그 쪼개지는 게 실제, 그, 벌텍스, 자기, 그,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요 포인트, 포인트 개념은 아니에요.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속도 그대로. 예, 예. 근데 애지만다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사실 계속 해보다 보면은.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보면은, 엣지가 들어간게 보이시죠? 이렇게 엣지로 확인할 수 있다는거죠. 엣지 안에 그.. 그엣지를 내가 포인트 찍을때 이 라인이 있으면 정확히 3분의 2 정도 찍고 싶다 그러면.. 찍으면 되죠. 예를 들면은.. 어..방법은 뭐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서면이길이 추천한 다음에 나누기 3 해가지고 음 이만큼 나와도 되고 아니면 그부분에 형이 작도를 해줘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작도를 해줬죠 지금 포인트를 아, 지금 집어넣죠? 예. 그 다음에, 스플릿, 해준 보지. 잡고, 엣지 잡은 다음에, 이 엣지 잡고, 포인트 에 스냅 걸렸죠? 아, <웃음> 그럼 여기서 이제 로프타하이 되면은, 이면과 유면이 이렇게 로프트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엣지 리빌드인데, 보시면 알고, 여기까지 아. 되면은, 아나이스에고 더, 보시면은 응용 확장이 가능한데, 일단 여기까지, 전체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는, 트랜스폼 들어갑니다. 트랜스폼, 들어가기 위해서, 끄고요. 일단은, 뭐, 캐리랑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오브젝트 하나 있으면은, 보시면 뭐, 오브하게 되면은, 그죠? 기준점 잡고, 뭐, 0,0이라든지, 뭐, 상대 잡표골갱 이런 걸 움직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얘는 뭐냐면은, 딱 보시면 감이 오는 거 없어요? 선택하고 팔오프 지정해주고 감이 오는 거 없어요? 맥스의 맥스에서 그 서포트 셀렉션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따로 또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얘는 이제 카피죠. 그렇다. 아, 그거를 별 티스런데 다 되죠. 아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고 들면 어 해보죠. 그다음에. 보이시죠? 이렇게 따로 빠지는 거 잠시만요 작고 선택한 다음에 어... 이건... 네, 이런식으로 지금 보니까 서피스 아까 보니까 포인트에 따로 나눠진 것 같아요. 특징들이 네. 지금 선택하고 지금 여기 서피스 포인트 커브 있죠. 속성을 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는 포인트만 안 보고 그 다음에 카피, 로테이트 알죠. 로테이트 뭐 2D, 3D 개념 아시죠? 네. 몰라도 여기서면 하 되니까 만약에 3D 포인트 로테이션은 몰라도 그 다음 얘는 스케일, 스케일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3D, 그 다음에 2D, 1D 그다유니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라이너가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뻔하죠 줄이고, 키우고, 줄이고, 키우고, 그죠? 응. 네? 얘는 뭐냐면은, 한 방향으로 줄이는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만큼 응. Z축은 상관없잖아요. 맥상 똑같죠?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1D 여기서, 이만큼의 거리를 이만큼만 줄이겠다. 스트레치한 하면서 느낌이 좀 다르죠? 얘는 뭐냐면은,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이 축은 이만큼까지 연 해주고, 그 다음에, Z축은 이마크까지 줄여주고 Z축은 이마크까지 올려주고 각각을 하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밀러, 밀러같은것도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진짜 어메이징한 툴이에요 올인 그, 그거 같은데? 캐테뭐는케이 있으면 똑같은데? 그런 그런 개념인데 음. 잘 보시면은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오데카 있죠 그러면은 얘를 지금 오리엔트 툴이랑 쓸이 있잖아요 제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고 찍고 그 다음에 기준점 선택해야 되는데 이점그 다음에 지금 옆으로 갔어요 그점이점 재투측으로 이 점. 왔어요 자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중심 같죠 제가 아까 여기 선택한 거는 여기로 선택할게요 잠깐만요 다시, like 다시, 그... 예, 예, 다시 해볼게요. 로드부터 클릭하고, 선택한 다음에, 붙여주고, 처음에, 레퍼런스 포인트, 두 번째, 세 번째 됐죠. 아,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선택하고, 첫 번째 레퍼런스, 두 번째 레퍼런스 하면 일로 갖다 붙여. 근데 이게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이게 되게 애매한 사선일 경우는 보드도 달라붙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로테이트를, 이렇게 하고요. 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위에 붙여볼게요. 되게 애매하죠.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얘 선택한 다음에 기준점 잡고, 원, 투, 쓰리 됐죠? 여기 기준점 잡고, 일로, 일로 붙여볼게요. 여기, 여기 하면 여기로 갔다 붙여. 정확하게. 굉장히 강한, 문제, 강한 저거고. 어, 3D 했으니까 2D도 이해해 주시겠죠? 이건 이제 면에다가 붙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커브에다가 붙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음.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엣지에다가 붙이는 거. 같은 오리엔트 개념이니까 딴쪽에 있는 걸 특정 오브젝트에 붙이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음. 이거는 뭐 c 플랜아 시플랜 하서 하는 들 이제, 일단 이거 어레이. 어레이는 뭔지 아시죠? 쭉 배열하는 거. 따라서. 그다음에 프로젝션 시플랜. 그다음 에 이것도 어레이 마찬가지고. 얘가 굉장히 많이 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얘는, 얼레, 얘가 어라인, 어라인 시켜주는구나. 어라인 시켜주는구나. 얼라인, 얼라인 시켜주는 거예요. 얼라인 시켜주는 거예요. 감주하는 거 얼라인을 시켜주는 건데, 이런 커브가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F10번 눌러요.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다 여기까지 선택해요. 그 다음에 세피티라고 있어요. 세피티. 세피티를 시켜주게 되면은, 지금 보면 여기가 X죠. 그러면은, 다주고 X죠. 이쪽이 빨간색이 X잖아요. X로 얼라인 시켜주면 하나로 모이겠죠. X로 얼라인 시키면은, 오케이, 그러면 하나로 딱 쓰겠죠? 줄 쓰겠죠? 이렇 하나로 줄 썼잖아요. 이게 되시나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폼 이렇게 어떤 자유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컨트롤 포인트를 싹 잡고 한 번에 다 얼라인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이거를 제가 세피티를 하고 이번에는 X가 아니라 Y를 해볼게요. 이렇게 달라고 봅빵 눌러버리는 거 되게 유용하실 수 있어요? 아, 있어요. 음, 어... 음, 네. 그러면 그 콘타, 3d c 타 이렇게 이렇게 된거 어, 있잖아 헤드에서 근데 그거를 저걸로 쓰면 평면으로 어. 딱 안들어갈 수 있겠네? 마치 맥스에서 벌테스 다 잡았고 제도치고 음. 어, 어. 계속 길이는 음. 것 같은 역할을 음. 줄수 있잖아 어쨌든 뭐 이건 오브젝트를 얼라인 시켜주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트위스트 트위스트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좀 설명하기 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트위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게 UD, UDP인가 그래요. 어, 제가 제 책에 써놨거든요. 어, UDP. 이게 Universal Deformation Technology인가 하는 거예요. 음. 이 하나의 이제, 넙스 같은 그런 개념인가 봐요. 그래서, 넙스와 아, 다른, 이렇게, 오브젝트를 컨트롤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일단 결론적으로 보여드릴게요얘 선택한 다음에 다섯 선택하면 엔터 쳐주고 범위 선택하는거죠 엑시스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한 다음에 로테이션 잡고 돌려주면 되죠 이렇게 음, 엄청나게 돌렸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렇 지금 봐보세요 버벅대는거 보이세요 예. 네. 지금 봐보세요 이게 싱글 서피스가 이렇게 디포메이션 될수 없어요 근데 지금 U D U D T라는 음, 이제 어떤 그런 저걸 적용해서 이렇게 용량이 늘어나는 거야? 복잡해 무거워지더라고. 스프링스탁을 왜냐면 그러면 그게 지금 중요한 거는 모른 시절. 엑스는 그거 배시에 따라 다른데 어. 이거 이거는 한 다음에 거기다 맞춰서 이제 음. 왜냐면, 왜냐면 넙스니까 음, 음.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니까, 러 좀, 약간, 뭐거든. 이 유리 그, 트위스터가 이제 이런 개념이고, 밴드, 뭐, 페퍼. 설명해도 할 필요 없죠. 한번, 이 밴드만 설명해줄게도 됩니다. 밴드. 잡고, 오른쪽부터 클릭한 다음에, 항상 되면 오른쪽부터 클릭해줘야죠. 파트점 잡아주고, 요렇게. 아, 가 미안, 미안. 선택한 다음에, 선택했죠. 중간 혹은 3분의 2까지 잡아 먹었어요. 그 다음에 꺾으면 이렇게 꺾어요. 그 뒤에부터는 안 꺾이고. 보이시죠? 나머지 것들 쭉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케이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마치 f 음. f t 같은거예요 음. FFT같은 개념인데 케이지를 쉬워가지고 <웃음> 할 수가 있는거죠. 바운딩 박스 월드 <웃음> 음. 아. <벌드, 웃음> 스스로 포인트 <브랜드>, 슬로벌 <웃음> 지금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얘를 컨트롤 포인트 식으로 사용하려면 벌써 얘를 스플로드 해가지고 다 F10 으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라너에서는 이건 이런 거 자체 컨트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컨트롤 포인트, 포인트가 안비턴이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케이지를 씌워갖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하지. 그 페이지에 있으 아, 아, 아. 아까 어떤 길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다 u d t 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쓸수 있다는 거죠. 예를 뭐 이제 그다음에 뭐 익스플로드 음. 하든 뭐라도 다시 매시를 려 버린 거니까. 음. 이런 많이 음. 쓸수 있어요. 페이지. 이렇게 해서 트랜스폼은 아주 아주 간략하게 음. 마무리 지수 있어요. <웃음> 자, 지금 또 짧게 설명해 드릴 거는 C플랜이거든요. C플랜. 컨스트럭션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자체 C플랜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C플랜. 예를 이제 어떻게 바꿀, 바꿀 수 있을까 그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은 여기 보면 C플랜 쪽이 있죠. C플랜. 컨스트럭션 플랜. 그래서 C플랜 치면 은 해당 똑같아요. 형 기억나세요? 예전에 형 저 UCS? 저기 있을 때 창업보센터에 있을 때형 음. 건물이 삼 같은 건물 못 만들어 가지고 제가 UCS를 풀었잖아요. 캐드로 기억 안 나세요? 저 긴팔 옷 입고 이렇게 가면서 사진 찍은 거 소스로 쓰고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배각선에 있는 요 가운데 창문 못 만들어 가지고 네트로. 아, 기억나죠? 그물 그죠? 음. 튼 제가 UCS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음... 음. 똑같아요? 셀피 있겠네? 예? 3 p 포인트 여기 네, 있잖아 포인트 지금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패널 이 하나 있고 rotate 알 아, 아, 아, 어, 오케이 rotate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있는데서 UCS를 바꿔야 된다 그죠? 약간 이좀더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이제 이렇게 갈다 그러면, UCS, C-plan. 아, C-plan 치고, 3포인트 n 친 다음에, 정점, 정점, 정점. 그치? 이렇게 한번. 여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월드 잡고. 예, 네, 그 다음에, 아, 시... 여기서 이제 저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익스트루드 하는 거죠. 어. 익스트루드, 서피스, 아, 커브죠. 요 c p l a 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그 다음에, C 플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C 플랜, C 플랜 해가지고, 오늘 월드, 음. 그 다음에 그냥, 탑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C 플랜은 형 캐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음. 그래갖고 뭐, 오브젝트, C 플랜 여기 옵션 보면은, 보면은 뭐, 그죠? 10분 돌릴 수도 있고, 면에 맞출 수도 있고, 뭐, 바가지 뷰도 있고. 자, 3포인트 하면 돼, 1 0 분. 이되개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까지 10플 추가. 할게요. 메시는 다른 오브젝트 때문에 필요한 거네? 이게 본의 때문에... 형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음. 호환하던지아니면메시로가져가지고 라이노에 러프로 바꾸는 게메시 안에 있습니까? 네, 근데 그게 각각의 폴리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무의미에요. 음. 네. 그래서, 일단, 메쉬 그 회피를... 기능은, 뭐, 3D 프린팅, 예를 들면, 뭐, IP, 그러니까 뭐 IP나 이런 거할 때, 아, 거기에 솔리드를, 메쉬를 필요하거든요. c n 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컨버터 할때쓸수 있는데, 아, 아. 자, 요,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이렇게, 이거를, 메쉬 부분 보면은, 보세요. 왼쪽 클릭하게 되면은, 서피스나 폴리서피스에서 메쉬를 만드는 거고요. 그 밑에 건 반대예요. 그래서, 애들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얘가 메쉬로 바뀌는거죠 이거 좀 설명해드렸죠 예를 들면 뭐 60에 60짜리 패널로 이렇게 만들어지는거죠 만들어졌죠 60짜리에요 근데 얘를 다시 또 메쉬로 어, 너트로 바꾸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부터 클릭해서 바꾸면 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 각각의 면들이 이렇게 되는거죠 이 약간 무의미하다는거죠 이해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제 얘도 뭐, 플립이있고요 아, 노말 있고, 그 다음에 뭐, 럭스 바꿔주고, 아웃라인 추출해주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메쉬 오브젝트, 박스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솔리드 툴에 대응하, 대응하는 것들이죠. 쭉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뭘 설명해 드리고 싶냐면은, 뭐, 스플릿 엣지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트라이앵글러로 만드는 거죠. 클릭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주죠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만들면, 없어지죠. 매드맥스나 뭐 스케치업에서 갖고 봤을때 이런 트라이앵글라가 생기면은 그걸 이렇게 없애줄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해보세다 겹치니까 선택해 가지고 할 때는 이거 뭐 이런 옵션값들 좀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수협 플리건스, 노어 플리건스 이렇게 돼 있는데 디테일 해줘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면뭐 내가 뭐, 제가 뭐 30에 3 30 0바이로 자르고 싶, 하고 싶다. 뭐 이런 옵션들 같은 것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디테일을 추천해낼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메쉬에 대한 부분도 여기 돼 있죠. 네. 뭐분리언도 있고 쭉 있고, 아무튼 분석해서 다른 것들이랑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강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네요. 하여튼 메쉬는 스케치업이나 맥스에서 만어서 갖고 와서쓸수 있고, 또 지금 맥스2013 플러그인이 아직 안나왔는데 이 라이노 3DM 형식 자체를 맥스에서 오픈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아, 그명코대로 네. 그럼 맥스를 뭘로 받아들이요넉스로넉스로 네, 받아들여요. 네, 넉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쨌든 일로 다시 갖고 올 때는 3DM이나 뭐넉스 포맷을 이용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곳는다 맥시로 바꿔야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힘내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설명해 드릴 건데 라이노의 명령 체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정리도좀더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보시면은 잘 보세요 지금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여기 다 있고 여기도 다 겹치게 돼 있어요 그죠 플랜도 이렇게 쭉 있는 것처럼 여기도 플랜을 보면은 뭐가 쭉 있죠 이렇게 있죠 네. 라이는 이 커맨드가 굉장히 강력한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익스 뭐, 트루를 치게 되면은 이아유 B, B 치게 되면 나오죠. 익스 커브 그죠. 커브 얼렁 커브 테퍼투 포인트 이건 이제 서피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굳이 이걸 찾지 않아도 키워드만 치면 바로 바로 되거든요. 예를 들면 모르겠다 하면 쳐보는 거예요. 라인의 명령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은 대충 스타일이 있거든요. 음. 익스트랙트 치게 되면 은 봐보세요. 이스트랙트 보더 서피스 지금 이스트랙트뭐 커브도 되나요? 여기에 커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뿌려져 있는 거죠. 음. 예. 지금 보면은 대충 여기 이스트랙트 피트도 할수 있죠? 이스트랙트 음. 서피스 랜덤의 시 서커브도 할수 있고요. 다할수 있죠. 서커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서커브는 아마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커브가 있으면은 제가 익스트랙만 치세요. 가격 RCT 아, CT 서브 커브 있죠. 서브 커브 는 아마 이 커브 중에 이 서브 커브일 거예요. 엔터 치면 이거만 어이구 다시요 여기서 네. 이렇게 추천해낼수 있죠. 또 예를 들면 이런 커브가 있으면 이스트랙트 치면은 어쨌든 이스트랙트할 거잖아요. 와이어 프레임을 한다고 치면은 이스트랙트 와이 뭐 커브 해볼까요? 이렇게 아이소 커 주시고. 네. 이런 식의 체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리빌드 하게 되면 은 리빌드 있죠. 리빌드도 되게 많죠. 아까 우리 면, 그면로프탈 때, 면에서 면 살짝 쪼갤 때, 반만 로프탈 때, 스플릿 이 있었잖아요. 한번 쳐볼까요, 그것도스 엣지 있죠. 네. 굳이 다안 들어가도 대충, 아, 뭔가 짜를 건데 스플릿 치면 뒤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리빌드, ESC 계속 누르면 나오고요. 리빌드, 리빌드 치면은 얘는 이런 명령어는 보세요. 커브도 되고 서피스도 되죠. 음, 예. 근데 익스트랙, 아, 익스, 익스트로드, 서피스하게 되면은 반드시 서피스. 일단 커브 자체 선택이 안 돼요. 그잖아요. 예, 이 되시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면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은이 명령어를 지금 봐보세요. 제가 예를 선택하면 커브 선택되죠. 예를 선택하면 뭐가 되죠? 얘는 뭐 뭘로 되있죠퍼프트를 보면은 폴리서, 폴리 서피 아니죠. 그죠. 솔리드면서 폴리 서피스죠. 폴리 서피스 폴리 서피스는 일단은 몇, 덩어리 하나로 선택이 되는 거죠. 무조건. 근데 제가 예를 들면은 로프트를 했어요. 그럼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 커브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커브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커브는 말이 돼요. 근데 얘 선택하면 선택이 안 돼야 돼요 정상이죠? 음. 근데 왜냐면 이게 폴리서피스이기 때문에 근데 자동으로 커브이기 때문에 이 하위로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음. 자동으로 커브를 추출해줘요 음. 그러면서 여기 선택하면은 이쪽이냐 이쪽이냐 물어보는 음. 거죠 이쪽이다 하면 은 이렇게 로프트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조건 폴리서피스인데 그 명령에 맞춰서 자동으로 전부 다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아... 일단은 이 커맨드 뭐 라인 하나를 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알면은 요게 다 중복되는 것처럼 항상 이 커맨 라인원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하는거거든요 내가 얘기하고 답하고 명령어주면 또 답하고 계속 대화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익숙해지면서 넘어가야 된다는거 좀더인식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보시면은 이 삼각형들은 하위 메뉴를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오브젝트 이런 명령어들은 라이노의 왼쪽 클릭, 오른, 오른쪽 클릭도 다 응.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명령어 체계들을 그루핑을줘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